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사양 리어 스포일러 장착입니다 현재 트렁크 리드 에지 쪽에 카본 래핑을해 스포일러 룩을 구현한 상태지만 순정과 비교해 부족한 마감 상태 그리고 끝부분부터 벗겨지기 시작하는 문제로 인해 외관을 순정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준비한 부품의 모습입니다 트렁크 리드 백패널로 하이브리드 사양에 적용되어 있는 블랙 하이그로시 리어스포일러가 포함된 일체형 부품입니다 도장이 완료되어 나오는 부품으로 해당 차량의 색상인 햄턴 그레이로 준비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트림을 탈거 후 인사이드 램프를 비롯해 백패널을 모두 탈거합니다 신품 백패널에 기존 부품들을 이식해 주고요 알코올을 이용해 장착면을 클리닝한 후 신품을 장착합니다 고정 너트들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테일램프 작동 테스트 및 작업 흔적을 클리닝한 후 출고합니다 리어 스포일러와 콤비네이션 램프의 궁합이 훌륭하네요 완성되었습니다. 순정품인 만큼 완벽한 핏을 자랑하며 도색되어 출고된 부품인 만큼 도장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참고로 리어 스포일러는 N9 전용 제품인 카본 스포일러도 있는데요. 카본인 만큼 제품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라 유광 블랙으로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DM8 하이그로시 블랙 리어 스포일러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